양파, 마늘, 생강 등의 양념을 이렇게 음, 벗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일단 필요한 양만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추나 쪽파도 좀 모자라서 더 사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군요. 얘것도 어, 따듬는 방법이 다듬는 방법이 이렇게 길, 길이를 맞춘 다음에 쪽파도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서 나머지 다듬니다.